안녕하세요 심사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또 932회 예상 번호를 선택하기 위한 각 번호별 공합수 분석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공합수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다가 괄목할만한 부분을 발견해서 꼭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번 932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첨번호를 조합하실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합수의 일치 패턴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사방 로또의 공합수 일치 기준은 각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함께 출현한 번호들 순위를 매겨 3순위 번호들을 매칭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차에서 공합수가 얼마나 일치했는지 비교하기 위해 분석한 그래프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공합수 일치 패턴 그래프입니다. 그동안 쭉 일치 패턴 흐름을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각 당첨번호들의 공합수 일치 개수는 2개에서 5개 사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21회나 927회에서는 0계의 매칭건수도 있어서 다소 아쉬운 해차도 있었지만 현재 931회까지의 기준으로 평균 궁합세 일치 개수의 범위는 2개에서 5개를 기준이기 때문에 번호를 조합하실 때이 개수 범위에서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재 931회까지 출연했던 당첨번호들을 기준으로 앞에서 언급한 평균 일치 개수 외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1번부터 45번까지 각 번호들과 함께 출연했던 당첨번호들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번은 최근 917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23번, 24번, 27번, 43번입니다. 다음은 2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승리입니다. 2번은 최근 922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6번 13번 17번 27번 43번입니다. 다음은 3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번은 최근 928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4번, 10번, 20번, 28번, 44번입니다. 다음은 4번과 합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4번은 최근 928회에서 3번과 같이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10번 20번 28번 44번입니다. 다음은 5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5번은 최근 921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7번 12번 22번 28번 41번입니다. 다음은 6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6번은 최근 922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번 13번 17번 27번 43번입니다. 다음은 7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7번은 최근 929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9번 12번 15번 19번 23번입니다. 다음은 8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8번은 최근 930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1번 25번, 38번, 39번, 44번입니다. 다음은 9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9번은 최근 929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7번, 12번, 15번, 19번, 23번입니다. 다음은 10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0번은 최근 928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4번, 20번, 28번, 44번입니다. 다음은 11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1번은 최근 924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34번, 42번, 43번, 44번입니다. 다음은 12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2번은 최근 929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7번 9번 15번 19번 23번입니다. 다음은 13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3번은 최근 925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에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4번 32번 34번 39번 42번입니다. 다음은 14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4번은 최근 931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5번 23번 25번 35번 43번입니다. 다음은 15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5번은 최근 931회에서 14번과 함께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4번 23번 25번 35번 43번입니다. 다음은 16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6번은 최근 926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0번 18번, 20번, 25번, 31번입니다. 다음은 17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7번은 최근 923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18번, 23번, 36번, 41번입니다. 다음은 18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8번은 최근 926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0번 16번 20번 25번 31번입니다. 다음은 19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19번은 최근 929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7번 9번 12번 15번 23번입니다. 다음은 20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0번은 최근 928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4번 10번 28번 44번입니다. 다음은 21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1번은 최근 930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8번 25번 38번, 39번, 44번입니다. 다음은 22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2번은 최근 927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4번 15번 38번 41번 43번입니다. 다음은 23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3번은 최근 931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4번 15번 25번 35번 43번입니다. 다음은 24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4번은 최근 925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3번 32번 34번 39번 42번입니다. 다음은 25번과 출연했던 출연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5번은 최근 9 3 1일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4번 15번 23번 35번 43번입니다. 다음은 26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6번은 최근 920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번 3번 33번, 34번, 43번입니다. 다음은 27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7번은 최근 922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번 6번 13번 17번 43번입니다. 다음은 28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8번은 최근 928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4번, 10번, 20번, 44번입니다. 다음은 29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29번은 최근 909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7번 24번 30번 34번 35번입니다. 다음은 30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0번은 최근 909회에서 당첨 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7번, 24번, 29번, 34번 35번입니다. 다음은 31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1번은 최근 926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0번 16번, 18번, 20번, 25번입니다. 다음은 32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2번은 최근 925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3번 24번 34번 39번 42번입니다. 다음은 33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3번은 최근 920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번 3번 26번 34번 43번입니다. 다음은 34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4번은 최근 925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3번 24번 32번 39번 42번입니다. 다음은 35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5번은 최근 931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4번 15번 23번 25번 43번입니다. 다음은 36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6번은 최근 923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3번 17번 18번 23번 41번입니다. 다음은 37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7번은 최근 915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번, 6번, 11번, 13번, 22번입니다. 다음은 38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8번은 최근 930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8번 21번 25번 39번 44번입니다. 다음은 39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39번은 최근 930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8번 21번 25번 38번, 44번입니다. 다음은 40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40번은 최근 907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1번, 27번, 29번, 38번, 44번입니다. 다음은 41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41번은 최근 927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4번, 15번, 22번, 38번, 43번입니다. 다음은 42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42번은 최근 925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3번, 24번, 32번, 34번, 39번입니다. 다음은 43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43번은 최근 931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14번 15번 23번 25번 35번입니다. 다음은 44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44번은 최근 930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8번 21번 25번 38번 39번입니다. 다음은 45번과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입니다. 45번은 최근 904회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했던 번호는 2번 6번 8번 26번 43번입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931회까지 출연했던 당첨번호들을 기준으로 1번부터 45번까지 각 번호들과 함께 가장 많이 출연했던 번호들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최근 931회 번호를 예를 들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931회 당첨번호는 14번, 15번, 23번, 25번, 35번, 43번이 있습니다. 14번은 15번, 23번, 25번, 35번, 43번과 함께 출연했는데 궁합수 15순위 내에 15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14번, 23번, 25번, 4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14번, 15번, 25번, 35번, 4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15번, 4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14번, 15번, 23번, 4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15번, 23번, 25번, 35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0회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한번더 살펴볼까요? 930회 당첨번호는 8번, 21번, 25번, 38번, 39번, 44번이 출현했습니다 당첨번호 8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21번, 38번, 39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8번, 39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21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번은 공합수 15순위 내에 8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9번은 공합수 15순위 내에 8번, 21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번은 공합수 15순위 내에 8번, 39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석 영상에서는 최근 2회차의 당첨번호들만 비교해봤지만 여기서 찾은 공통점은 당첨번호의 조합 중에서 각 번호들 간에 궁합수 1에서 15순위 내에서 출연한 번호가 반드시 한 개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분석자료를 토대로 과거에 출연했었던 내용들과 앞으로 출연하는 당첨번호들의 조합도 이 패턴이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만약 이 분석 방법이 맞는다면 앞으로 당첨번호를 조합하실 때더 나은 조합으로 번호를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석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번주에도 꼭 좋은 번호를 선택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도 있으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에도 유익한 분석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